안녕하세요 비디오 플러스의 전지강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효과는 바로 이런 트랜지션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볼 효과를 잘 보셨나요? 현재 이런 트랜지션은 프리미어와 애프터 에펙트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준비물은 문을 여는 장면을 촬영하셔야 되는데요 촬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문 근처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두시고 그 녹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같이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촬영을 다 마치셨으면 그럼 편집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애프트 에펙트를 켜주세요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오면 우선 뉴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컴포시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컴포시션을 만들어 주기 전에 아까 촬영해 두었던 영상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여기로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자 영상을 불러와 주셨으면 아까 촬영해 준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컨벌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을 여는 모습을 딱 찾아줍니다 원하는 장면을 찾아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당겨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열리죠 여기서부터 열리죠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조금 열려 있을 때 부분을 딱 고정해 주시고 여기 이툴 마스크 툴 있죠 마스크 툴을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프리뷰 화면에서 그래서 여기 이거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완전 선택하시고 마스크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딱 마스크 툴을 이 마스크를 이렇게 작용해 줍니다. 이 문틈 사이를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다따 주셨으면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옆에 여기 삼각형 여기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이렇게 열어 주신 다음에 여기 또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에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서프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게 검정색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딱 켜주시면 여기 투명하지거든요. 이거를 애니메이션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왼쪽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면 단축키 왼쪽 화살표 눌러주셔서 뒤로 이렇게 한 프레임씩 움직여준다. 그러면 딱 조절해줄게요. 저는 딱 뒤에부터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저 저와 같이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색깔 바꿔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한 프레임씩 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주세요 또 컨트롤 왼쪽 화살표 눌러서 또한 한 프레임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눈 틈에서 이게 더 이상 닫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그냥 쫙그 옆쪽으로 밀어 붙이세요. 왼쪽 마스크를요. 자이뒤에거는 마스크 이렇게 <웃음> 닫아줬죠? 그러면 여기서 딱 앞에꺼도 이렇게 해줍니다 좀녹아다래요 자 아, 여기서 막히긴 했네요. 여기 마스크 툴 선택하시고 여기 손잡이 보이죠? 조금 여기서 여기 손잡이를 여기 여기 플러스 사인이거 있을 거예요. 마스크 툴 겹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점을 추가해주시고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다 따주세요 여기까지 다 문이 다 열릴 때까지요 문이 열, 끝까지 열릴 때까지 다 계속 따주세요 음. think i'll survive i met you in the summer when you left it was cold said we loved one another 마스크 툴을 이렇게 다따 주셨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상을 여기 뒤로 넣어 주면 되는데요 딱 저는 미리 준비해 준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타임라인 안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반드시 이 레이어 아래로 딱 위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딱 위치해 주시면 여기서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제가 모, 제 모습이 나오는 걸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근데 여기 문 틈이 여기가 벽이 보이잖아요. 그럼면 그래서 쫙 문이 열리면서 여기 문 여기 다 여기 열리는 열리기 전에 이렇게 발을 두시고 이렇게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렇게 단축키 S를 눌러줍니다. 단축키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선택해주시고, 단축키 U를 눌러서 전체 키프레임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 딱 해주시고, 스케일을, 스케일을 딱 키프레임 또 다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는 이렇게 멋지게 됐죠. 그러면, 여기, 이 아래 거 레이어 선택하신 T 스케일 눌러주시고, S를 딱 눌러주세요. 이렇게 발, 발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딱, 여기다가, 음. 딱, 포지션도 해주면 돼요. 단축키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키프레임 선택하신 뒤 단축키 U를 눌러서 전체 키프레임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딱 맞춰주세요 슈 f 도 누르고 여기 키프레임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딱 선택하신 뒤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제가 나올 때 등장할 때 여기까지 키 프레임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키 프레임을 선택 두키 두 프레임을 선택하신 뒤 f9을 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재생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안돼 있네요, 스케일이. 이것도 F9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안성분 영상은 마지막에 봐주세요 네, 드디어 영상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문이 열리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